잉에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말랑이 거래하러 왔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자 안녕. 너네 오늘 좋은 물건 가지고 왔어? 물론이지 음. 당연하지 그래 그래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콩나물 아니야 콩나물? 야 이거 이거 그거네? 들려? 에어팟 들려? 이거 귀에 들어가긴 하냐? 자 미호는 뭐 가지고 왔어? 오늘 말랑이 거래하러? <웃음> 나? 응 음. 나는 말랑이 거래하면 알려주지 어.. 그러, 그럴까? 그럼 나는 나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좀 살라고 잠깐만 보자 오늘 뭐 사지? 애드라랑 뭘 살까요? 와 이런 헤드폰스는 사람도 파네? 내려가면 비행기도 살수 있어요 스포츠카 야 뭐야 이거 그럼 저는 간단하게 모두가 좋아하는 이거 사야겠다 <웃음> 이거면 자 말랑이 거리 할 사람 오세요 회요, 회요. 일로 들어오세요 회요. 오케이 들어왔다 회요. 오케이 자 미호야 우리 말랑이 거리 하자 좋아 너 먼저 한번 내봐 나는 미호야 너는 꼭 이거랑 닮았더라 어? 이 꽃! 아, 꽃? 어이 장미꽃은 만지면 가시가 있어서 다, 다친다고 그럼 내가 좀 손해 갔지만주식쿨 야! 이주식쿨이 쥬시쿨, 어? 쥬시쿨 장난해? 이, 이 음료수 하나 20원 밖에 안하는데? 내거 100원, 100원짜리야! 아니야 내가 한입 먹었으니까 200만원이야 뻔뻔하게 저 수락 이거 또 먹었던 거야? 나 <웃음> <웃음> 네, 알았어 아, 추가 하나 더 추가 줄게.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 주세요. 라면... 추가해 주세요. 네. 됐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깡통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웃음> 어제 어제 쓴 휴지야. 아, 이거 휴지 롤이잖아. 그치 엄청 다, 좋지. 다쓴 휴지. 밖에 아, 없으어 그냥... 어. 여기. 어, 감자튀기. 그래. 그래. 이거 햄버거 세트 먹고 나서 배불러서 만 거야. 오케이, 오케이. 수락.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다 쓰레기만 줬네요 일단은 팔아볼까 기분도 꿀꿀해졌는데 말랑이는 눌러야겠다 파비시나 눌러야겠다 손에 거려봤다와뚱 뚱냥이다 뚱냥이 와 리아랑 거래하나봐 이 호박머리 아저씨랑 휴지랑 바꿀래 휴지 올렸다 햄버거도 있어 아 이거 뚱냥이 가져야지 어, 빨리어줬어 아, 아. 리아한테 어? 어? 리아야! 어? 오그 뚱냥이 와 귀엽다 이거 얼마야 얼마짜리야 확인해볼게 2,500원이라고? 빙냥 2,500원? 여기 이이 이 펑킨 이 사람 어잘만하면템다 뭐, 뜯을 수 있겠는데? 야 잠깐만! 얘들아! 왜? 저기 손리표 있는 거 알아? 손리표오저 사람 1등이야! 저 펑킨 아저씨가 1등이라고? 그러네? 오! 이 사람 어떻게 돈본 거야? <웃음> 대단한데요? 어? 야옹이다! 오카이나 이번엔 리아랑 거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야 네가 아끼는 불가 하나 올려봐 아 이건 안 꺼내려고 했는데? 리아야! 오. 너를 어 주머니 속에 넣고 싶어 에? 저거 이, 얼마짜리지? 이 포켓몬볼에 널 담아서 내 주머니 속에 넣고 싶네? 그러면 나는 이것까지 올릴게 너더 넣어주길 바래 <웃음> 뭐야 내가 손해잖아 누가 봐도 더 올려 올려. 어? 올려 아니 너랑 거래 안 해? 너랑 거래 안 해? <웃음> 수고하쌤 인시 쓸게 그럼 포켓몬볼 올리고 이거 발가락 아저씨 그래? 오케이! 수락 누를게 뭐? 그냥 공짜로 갖는다고? 아니 나도 올렸어 뭐 올렸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다시 올려봐 <웃음> 올렸어 수락 눌러봐 엄마, 착한 사람만 <웃음> 보이는 올렸어. 착한 사람만 보이는 물건 같은 거야? 아니야 수락 눌러봐 진짜? 야 나랑 거래가 중이 아닌가 봐 아, 별게 다 있네요. 어, 여기 거래 중이에요, 리아랑. 어, 파비시가 거래했어. 이득 거래, 이득 거래였다. <웃음> 좋겠다. 어, <딴> 건데. <웃음> 와, 저 사람은 야 비행기를 판다야, 비행기. 우와. 오, 비행기. 야, 비행기 거래, 비행기 얼마죠? 와. 야, 비행기 900만 원이야. 나도 좀질수 없지. 그러면은 나도 만원 정도 현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0 로벅스. 어? 나로복스가 없다고? 아880로복스 밖에 없다는 거군요 천 원만 사야겠다 그러면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어? 이분이 좋은 거줄 건가 봐 왓? 야 비행기 주시는데? 비행기? 오케이 냅죽 어? 비행기? 이거 <목소리> 900만 원짜리잖아 오. 900만 원요 가지세요 아저씨라는데 완전 착하다 이 아... 사람 유튜브 박지 시켜주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잖아 어? 잠깐만 야이 아저씨가 나보고 있는데다 아저씨라고 하냐 왜나 아저씨 아니야야 <웃음> 야, 야, 스포츠카네요? 거래해요? 안된만 자동차가 이거 얼마인지 보고요 어.. 자동차가 5만원 밖에 안하고 비행기가 900만원이야 빨리 취소해 도망차 이 사람이 좋은 거를 잔뜩 올렸지만 이거는 손해기 때문에 거절 도망.. 거절해. 도망차 내가 이 비행기 좀 팔게 비행기 좀 팔게요 아, 와, 비행기 아, 아, 우와 비행기 팔았더니 670만원이 우와. 나 그러면 그 편안해. 꼬꼬 있지? 그 꼬꼬 장점이 뭐야? 꼬꼬는 똥을 어. 한 건데만 아, 쏴 똥을 싸면 금을 났나? 아니 그냥 똥만 나 똥만 나? 그러면 내가 이 다이아몬드 줄게 이 다이아몬드 받고 꼬꼬 올려 그래 그리고 보아하니까 그걸 좀 좋아 보인다? 그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러면은 이스포츠 카드 줄게. 더 줘. 아, 더 줘? 야, 이다이다얘 어. 어. 얘 생명체야. 어, 얘 어디 건데? 교촌치킨 거야? 비비큐 거야? <웃음> 내가 내가 얘는 다야. 나는 교촌치킨 좋아하니까. 어, 그래. 교촌치킨이라고? 알았어. 그럼 그래, 인심 썼다. 이건 진짜 안 주려고 했는데. 오케이 okay, 아이폰 아 이쁘녀 바꾸자 <웃음> 빨리 체크를 눌러 빨리 <웃음> 닭 어디있어 닭여기다 닭이다 이야 역시 우리 닭돌이 이야 닭이랑 바꾸면 보람이 있다니까 구독 아 리아 어딨냐 리아야 너 뭐하냐 어 나랑 뭐결혼할 사람 있나? 나나나나 아,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그래? 너 올라와 리암 보자. 리아 올려 봐. 네 거부터 올려 봐. 뭐야? 이게 뭐야? 뭐 나는 가볍게 뭐 음. 아이폰 정도? 아이폰 그리고 다 올려 봐. 전재다 올려 봐. 아이폰 정도. 야, 아이폰. 아이폰 두 대? 아이폰 정도. 아이폰. 그리고 <웃음> 야. 또 아이폰 정도. 오! 아이폰 만나. 그리고 또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 정도. 오, 최신형 아이폰. 그리고, 그리고 노, 노트북. 노트북 뭐. 정도. 그리고 요트 가야지. 요트 그리고 바이크까지. 바이크.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칼까지. <웃음> 와 다이아몬드 칼. 귀여운 고양이까지. 귀여운 고양이. 뭐? 바이크 몇 대야 이거? 리아야, 너 솔직히 말해, 너 로블록스 유튜버 아니고 이 정도면 테크 유튜버 아니야? 야 리아야, 뭐? 내가 너랑 딱 거래할 만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왔어. 뭔데? 바로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닭 교촌치킨 교촌 거래, 거래 거래 거래, 치킨? 거래 거래 거래 치킨은 거래, 짱이지 거래 거래 거래 거래 이야 <웃음> 잘 먹고 갑니다 이기다 빡빡빡 야와 이거 부자 됐다 오래부니 네 이름은 교촌이야 <웃음> <빡빡>. <웃음> 네 여러분들 뒷광고 아닙니다 리아야 <웃음> <빡빡빡빡. 웃음> 어쨌든 우리, 우리 좀 말랑이 좀 부자 된거 같아 어우 나 어, 부자 됐어 <웃음> 방금 꼴로 진짜 나 가지고 있는 걸다 잃었지만 자기 <웃음> 생겨서 너무 좋아 그래 여촌 찍긴 얼마나 좋냐 사람들이 막 비행기 달라고 난린데 나 비행기 팔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뿡 <웃음> <웃음> 어? <비행기다! 웃음> 오! 비기다 오! 나도님이게 죽었지 야 부럽다 너 완전 비행기 <웃음> 야 이거 비행기 진짜 비싼 거잖아 나 이거 안팔 거야 영원히 <웃음> 좋겠다 와 이거 펑키님이 여기서 1등이시거든요 보이시죠? 아 잠깐만 미호야 응. 응. 아 아니, 잠깐만 비행기랑 내 닭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바꾸지 않을래? 어? 잠깐만 이... 아니, 날개도 있고 날 수도 있잖아. 여매나 너 혹시 어? 내 꼬꼬 팔을 넘긴 거야? 음 꼬꼬 그거 치킨해 먹었어. 미안하지만 리아야. 어? 응. 그닭나 쓸모 없어서 리아 여매니한테 준 거야. 음너 가져. 그닭 중고야 중고. <웃음> 이거 닭 사실 어. 진짜 닭이 아니라 모형이야. 모형 모이... 이야음 좋았어. 그러겠다 꼬꼬야. 자 우리 애들아 마지막 거리하자. 그래. 오케이. 그래. 나 리아한테 줄게 있었는데 이거 줘야겠다. 리아야 여기 여기 여기 들어와. 리아야 로로 리아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내꼭 받아줘. 오야 뭐야? 오. 항상 날 지켜보겠다는 뭐 그런 로맨틱스러운. 오셔. 난널 지켜보고 있어. 야 이거 설레요. 너무 아이컨택이 너무 설레이는 걸. 널이 안에 넣고 싶어. <웃음> 그래 거래하자 우리. 여고자어 돈도 꽃이다. 돈도 좋네 돈도.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어,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비행기도 얻어보고 좋은 말랑이 다 만져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